오늘은 중소형주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한 후 제가 게임을 벌였던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님들은 아마 주식의 실체인 기업의 실물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즉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란 얘기죠. 하지만 님들 대다수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주식판의 게임장을 만들고 또그 게임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어떻게 거둬들이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님들이 이 부분을 아시는 게 추후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걸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아는 세개 회사를 예로써 설명드리죠. 한 회사는 연 매출액이 6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100억 내외의 기업들입니다. 회사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 회사들은 상장 직전보다 수출액이 줄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즉 세법상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장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에 허위 수출이란 편법을 이용하여 매출 부풀리기 작업을 했단 얘기예요전 지금 이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경우는 이 회사들 뿐 아니라 대다수의 상장업체들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님들이 우량주로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종목들도 싫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비슷한 과정을 다 거쳤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 말이죠. 기업들이 이런 탈북적인 일을 하면서까지 상장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대주주별로 다르단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님들 스스로 이 차이점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대주주가 상장을 하려는 건딱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의 존재 이유처럼 대주주가 기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코자 게임장을 개설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대주주가 오직 머니게임을 즐기고자 게임장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고로님들은 님들이 매수코자 하는 종목의 대주주가 위둘 중에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상장된 지좀되 해서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 대주주의 경영권에 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어려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건 님들이 약간의 관심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죠. 자 먼저 님들은 해당 종목이 과연 매출 증대 시에 설비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설비 증설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지도 산정해내야 하시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님들 대진 DMP라는 회사 아시나요? 지금은 파커스라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프린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럼 제가 이 회사 대주주의 상장 목적을 파악했던 과정을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전 먼저 이 회사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레이저 프린터 판매 실적 변화를 확인해 봤죠. 한마디로 엄청난 속도로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 용산전자상가 프린터 판매 회사의 의견도 확인해 봤어요. 4에서 5년 전에는 HP에 비해서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헐 뒤졌는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포함 품질 가격 면에서 HP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해외 시장 점유율도 확인해봤어요. 국내 상황 정도는 아니지만 작지 않은 변화가 있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전세계 프린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전 대진 DMP라는 회사는 반드시 엄청난 설비 증대가 필요할 거란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전이 회사로 전화를 해서 경영팀 박모 이사란 분과 회사 설비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참 친절하고 솔직한 분이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자사 주력 제품인 고무롤라를 만들기 위해선 샤프트 가공기와 고무배합기 그리고 고무 연막이란 설비가 필요한데 샤프트 가공의 경우 외주업체가 많고 고무배합기도 가격이 비싸지 않으므로 제품 증산에 따른 큰 설비 투자는 필요하지 않으나 고무연마기의 경우는 외주 생산이 어렵고 대당 가격 또한 수억 원을 호가함으로 이점이 문제라고 하더군요. 현재 몇십 대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10여 대가 당장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계의 대당 1일 생산 능력을 고려해보면 제 생각엔 10여 대가 아니라 수년 내 100여 대는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암튼 전이 회사가 영업 순익이 크게 늘어난다 해다. 그걸로 설비 증산을위한 시설 투자금을 감당할 수 없을 거로 생각했죠. 즉이 회사 대주주는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자 주식시장에 게임장을 마련한 걸로 확신했었죠.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죠. 이런 경우 대주주는 경영권에 대해 아주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되죠. 고로 이런 종목은 게임을 아주 정상적이고 양호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큰 시세를 준다는 건 아니에요. 이점 혼돈하지 마시길. 그러나 제가 오늘 예를 들려고 하는 다른 3회사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들 회사는 당장 큰 매출 증가가 예상되지도 않았고 또 설령 매출 증가가 된다 해도 그에 따른 큰 설비 투자가 필요한 업종도 아닙니다. 즉 사람하고 간단한 장비만 늘리면 얼마든지 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전자제품 조립 업체들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의 대주주가 편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상장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건 오직 머니게임을 하고자 한 거죠. 이런 경우 대주주는 경영권에 대한 큰 미련을 갖지 않죠. 고로 상장 후 바로 상당량의 주식을 시장에 매도합니다. 물론 주식게임도 엉망으로 운영하죠. 제가 오늘 님들께 이 3회사들이 게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매출액 60억 정도인 한 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이 직접 게임을 관리합니다. 한마디로 볼만합니다. 가끔 가서 그 회사 현재 가창을 보면 어떨 땐 매도가당 10-200주씩 엄청 조금씩 걸어놓고 매수호가엔 몇천주씩 걸어놓더군요. 물론 거꾸로 인때도 있고요. 물론 이 종목도 가끔상도 치며 폭등을 만들며 게임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님들 이 회사 대주주가 주식 게임으로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만지 아세요? 담당 직원 인건비랑 기타 비용 제하고 나면 6천만원도 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두 회사는 어떨 것 같나요? 비슷합니다. 이두 회사는 게임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제법 채트도 양호하게 만들고 업종지수하고도 비슷하게 움직이며 양호한 게임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속사정은 비슷합니다. 게임장 관리비 제하고 나면 대주주가 게임에서 벌어들인 돈이년 1억이 채 안되죠. 자 만약 님들이 이런 종목의 주식을 2천만원 더치 분할 매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 좋게 몇달 만에 한 50% 먹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물론 그 회사에 지나간 차트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마치 대형 우량주 위주로만 게임을 벌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군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님들은 반드시 펀드멘탈이 양호하지 않은 중소형주에서도 단타성 오락이 아닌 진정한 게임을 버려야만 합니다. 두서없이 짓거리다 보니 넘 길어졌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시간엔 제가 매수했던 중소형주인 사모물산에 대한 얘기로 시작할게요. 제가 왜이 종목을 게임의 종목으로 선택했는지를 설명드리고 또 금융자본들이 중소형주에서 게임의 종목을 고를 때뭘 참고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드릴게요. 물론, 왜 중소형주를 반드시 게임의 종목에 편입해야 하는지도 얘기할 거고요. 참고로 다음 시간까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라고, 그 다음부턴 다시 게임의 법칙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